그러니까, 제가 보기에는, 네. 그, 어떤 식이, 약간, 그러니까 4차 관계식에, 네. 네제곱, X 4제곱이 있고, 제곱, X 제곱이 있을 때, 네. 그럴 때는, X 제곱을 큰 X라 넣고 풀고, 그걸 인수 분해하는, 하는 방법이 있고, 네. 근데, 요번엔, 인수 분해가 안 되잖아요. 아, 아 그렇게 했을 때요? 네. 네. 그렇게 했을 때, 인수 분해가 안 되니까, 어떤 수, 어떤 X제곱, 어떤 X제곱, 아무튼, 그거, 더하고 빼서, 네. 그래서, 완전 제곱식으로 네. 나눠주면서, 음. 아. 그러면은, 얘가, 그, 이, 차방정수처럼 이렇게, 얘기해줄 수 있는 거다아 말하던 이거를. 그쵸. 그러니까 그, 이렇게, 이렇게 했을 때, 이게, 예쁘게 되면은,